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오메가 네트워크가 어, 계속해서 지금 사용자가 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어, 출시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50만 회 이상 다운로드 집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이고요. 어, 이게 그뭐 소개가 될때 얘네들이 백서가 1월 중순쯤에 공개가 됐는데요. 어, 그때 얘네들이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와 이제 계속해서 연동 연관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지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 관심도가 상당히 빨리 급증하지 않았나 여기서도 보면 어, 파이네트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om 네트워크 라고 하는 건데 어, 파이네트워크가 다이아와 같다면 오메가 네트워크는 골드와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을 지으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많은 그 홍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제 일단은 이 코인의 대략 대략적인 이 상장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게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아 오늘 새벽에 그 여기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공지가 떴는데요. 어이 내용을 보면 오메가 네트워크의 시드 IFO 라운드 공개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2월 22일 00시부터 해서 2023년 3월 22일까지야. 어한 달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판매 가격이 0.11달러. 대략 한 132원 정도 네, 이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사전 판매니까 상장을 했을 때의 대략적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뭐 두세 배에서 뭐 많게는 다섯 배 이상 뭐 수배 뭐 이렇게를 이제 유도를 하, 하려고 이렇게 이, 이 정도 가격 세팅 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목표 가격은 1달러 선 정도 그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윤곽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FO 일정과 관련해서 어, 로드맵이 일단 나와 있었어요. 여기 어, 로드맵이라 고 일단 이제 토크노믹스 정보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 현재 지금 이것이 IFO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IFO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세일도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2차가 끝나고 나면 어, 3차에 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로 해서 아이디오도 또또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차고 요게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고도 계속해서 더 많은 그것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0.01 아 0.1달러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뭐 뭐 0. 뭐 1, 2달러 뭐 0.15달러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아무튼 뭐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근데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라 해서 이것도 추가적인 공지를 확인을 뭐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있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안하신게 어, 좋을 건데 어쨌든 어 어찌됐건 이걸 한다고 라 해서 바로 락업이 해제되는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다뤘듯이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을 진행을 만약에 구매를 했다 라고 하면 어, 이것에 대한 베스팅이 어, 61일 후, 어, 상장되고 61일 후부터 진행한다. 자 그리고 각 5%씩을 월에 나눠서 이제 분할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채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굳이 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굳이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게 고미가 당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개인적인 것이기긴 하지만 아좀 어, 뭐랄까요 코어 코어 다우라고 이제 어 이와 같은 판매나 이런 것들 전혀 안 했잖아요 안한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어 다우가 이제 상장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어, 모으게 됐습니다 6월 8일 날에 자 근데 요걸참 잠시 좀 보면 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어 우선 뭐 그 개인적으로도 그좀 많이 기대를 하긴 했었고요. 근데 어 많은 실망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기는 했습니다. 좀 현재 작금의 시점에서 가치를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고 하면 어 일단 지난 시간에그 이제 2월 8일 날 상장을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전송이 됐잖아요. 그때 150만 개 지갑 전송이 매우 깔끔했어요. 어, 이거만큼은 정말 칭찬합니다 어. 그래서 트랜잭션에도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됐고 그리고 전송도 빨리 됐어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당시 이게 2월 그때 2월 9일 이었을 거예요그 다음날 이었을 거예요 요게 자료를 만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간에 이때 상장된 가격 기준을 했을 때 이게 시가총액이 이 정도 였거든요 7044억 정도. 그래서 희석된 기준으로 전체 발행량 기준이 아니라 희석된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어, CMC 기준으로 7 8에 랭크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현재 지금 더 떨어졌고 3천몇백원이죠. 지금은 더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무료 채굴코인 중에서는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그걸 기록을 하긴 했죠. 물론 앞으로 의 호재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어 근데 아까 오메가코인이 코어다오와는 다르게 판매를 이제 하잖아요. 판매를 하게 되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어떤 코인이든지 무료 채굴 코인 중에 판매를 하는 순간 어 개인적으로는 이 코인은 어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본 코인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메가 코인의 프리셀 조금 로드맵대로 진행 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많이 좀큰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어찌됐건, 어, 가격은 0.11달러에서 이제, 어, 그 위로 이제 상장을 하겠죠. 예, 채굴에만 집중하고, 어,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어,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